속보입니다. 최근 중국 윈난성 통춘현에 있는 통충화산지대에서 100여 차례의 화산성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까지 중국 수천성 지진들이 중국 윈난성 지진으로부터 시작을 해왔던 적이 많았으므로 수천성 강진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최근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 중인 중국 쓰촨성 인근 후베이성 이창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댐인 산샤댐이 있으며, 만일 이번 겨울에 중국의 산샤댐이 쓰촨성의 강진과 군발지진 그리고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인하여 붕괴를 한다면 이 산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과그 주변에 밀집해 있는 원전들과 수많은 이창 주변의 도시들 그리고 한반도에도 영향을 일부 줄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 전 세계 전문가들이 산샤댐이 이번 겨울에 붕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 원인으로는 지난달 11월 29일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한 세계 최대 활화산인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의 마오나로아 화산의 분출이 지속되면서 화산활동주의보가 경고로 격상되었으며 현재 마오나로아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계속하여 다가오자 교통통제와 화산 분출 관련 위기관리를 위하여 주방위분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12일째 계속되는 화산활동에도 아직은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11월 29일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대규모 폭발을 한 이후부터 화산폭발이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 사쿠라지마에서도큰 화산폭발이 발생했고 인도네시아의 스메르 화산 또한 대규모 폭발을 했으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와 더불어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화산으로 꼽히는 스트롬볼리 섬 화산이 10월 9일 폭발 이후 12월 4일에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중국 윈난성 텅춘현에 있는 텅충화산지대에서 100여 차례의 화산성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쓰천성 대지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베이성 이창의 산샤떼 민군의 쓰천성은 12월 9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군발 지진과 이 규모 사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을 있고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는 올해 2022년 9월 5일 현지시간 낮 12시 52분 18초에 쓰촨성 청두에서 남서쪽으로 221km 떨어진 간쯔장족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을 규모 6.8의 강진 발생 4분 뒤에는 수천성 야안시에서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5년간 9월에 발생했었던 지역에서만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79차례나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31명이 사망 실종하고 525명이 다친 진도 7.0의 2017년 8월 아바주 지우자이 거우현 지진입니다. 앞서 2013년 4월에는 쓰천성 야안시 루산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 217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중국의 산샤댐이 무너질 위기는 중국 양쯔강 일대에 내리는 대폭으로 인해서 산샤댐이 넘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한 산샤댐 주변 지대의 군발 지진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같은 규모 9.0의 강진이 아니더라도 최근과 같은 규모 7클래스의 연속 강진들과 함께 군발 지진이 수찬성 지역에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에도 충분히 산샤댐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유럽의 지진학자들의 계속되는 경고입니다. 또한 군발 지진과 폭우가 함께 오게 된다면 이 역시도 충분히 토양 액상화 현상이 산샤댐 근처 지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 액상화 현상이란 군발 지진의 와중에 토양과 모래가 고체라기보다 진한 액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만약 산샤댐 주변 지대에 토양 액상화가 일어날 경우 주변 지반이 약해져 산샤댐 주변 도시들의 건물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더불어서 결정적으로는 산샤댐이 붕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대한민국 경북 포항 진앙 주변에 흙탕물이 솟구쳐 나왔었으며 이 주변과 달리 집안이 젖은 모습이 보여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논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동일본대지진 등 강진들로 인하여 심각한 토양 액상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산샤댐 주변지대가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주변지대가 유체처럼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진학자들까지 이 경고하기를 산샤댐 주변지대인 스촨성과 후베이성 이창 주변에 계속해서 연속 강진들과 군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으로 지층이 뒤틀리고 집안이 두부처럼 부드럽게 변해버려서 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산샤댐이 땅으로 기울어지면서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중국 산샤댐 주변지대의 토양 액상화 현상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토양 액상화 현상과 같이 일부 국지적인 수준이 아니고 중국의 경우에는 범위가 수백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가정이지만 만약에 정말로 산샤댐이 올 2022년 겨울에 붕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려야 하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산샤댐에 가로지르는 양쯔강 하류에는 이 중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됐다는 것입니다. 양쯔강 하류에 있는 중국 상하이지역의 원전 부기가 만일 산샤댐이 수압으로 인해서 붕괴할 경우에는 이 원전이 침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자로 냉각기능이 작동을 멈춰서 핵연료가 녹아내려 버리고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